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요즘 비밀의 여자는 저녁을 먹으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볼만하고 앞으로는 더욱 재밌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오세린이 주에라에게 남유진을 포기하라고 말하는데요. 주에라는 벼랑 끝에 위기에 놓이게 됐지만 아직 40화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다시 주에라는 위기를 탈출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잠깐 화가 나겠지만 결말에서 주에라가 본인의 모든 범죄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에라가 할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yj그룹의 진정한 후계자가 서태양임을 알고 서태양을 유혹해서 남유진을 몰아내려는 작전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강력한 힘이 있는 자에게 잘 보여서 기생충처럼 붙는 작전이죠. 주에라가 선택한 그 강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남유진의 아빠 남현석입니다. yj그룹에서 남만중은 명예회장이고 남현석은 회장이죠. 주에라는 아무리 능력을 보이고 이쁜 짓을 하더라도 남만중의 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만중에게 손주며느리는 오직 정겨울 한 명뿐이니까요. 주에라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만중의 신임을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겠죠. 여기에 주에라의 편을 들어주었던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까지 주에라를 내동댕이 친 상태입니다. 주에라는 갈 곳이 없어졌는데요. 이때 주에라는 그동안 몰랐던 남연석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남연석은 아버지 남만중을 제치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죠. 그런 못된 남연석에게 주에라는 자신이 두뇌가 되어 돕겠다고 합니다. 남현석도 주에라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에 주에라와 합작해서 남만중을 몰아내려고 준비하죠. 이런 남만중의 큰 위기가 오고 있지만 우리에겐 정겨울이 있었습니다. 정겨울은 남현석과 주에라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죠. 정겨울은 그동안 시아버지 남현석에게 미움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름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남현석의 거짓 가면을 본 것이었죠. 정겨울은 남연석의 더러운 실체를 목격하게 되고 경악합니다. 남연석과 주에라가 합작하여 남만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겨울은 남만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가 열심히 머리를 짜냈지만 힘이 조금 부족했죠. 이때 정겨울에게 조력자가 등장하는데요. 건무팀장 정영준이었습니다. 정영준은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녀에게 부정적이었는데요. 오세린이 본인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뭔가 개과천선했다는 느낌이 들어 오세린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풉 니다. 정영준과 정겨울은 한 팀이 되어 남연석과 주애라의 뒷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남연석의 비자금이었죠. 남연석은 그룹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겨울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남만중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만중은 남현석을 추궁하고 결국 남현석의 자백을 받아냈죠. 남현석의 비자금 공범이 부인 차영난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결국 남현석과 남유진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유산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남현석의 편에 섰단 주혜라도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겨울의 빛나는 두뇌회전 덕분에 남만중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악당들은 벌을 제대로 받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악당 남현석이 언제쯤 실체를 드러낼까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정겨울과 남만중의 안전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